안녕하세요 가수 송가인님 소식 3가지 전해드립니다 첫째 가수 송가인이 패션 브랜드 참스와 협업한다 19일 송가인 측은 강요한 디자이너의 참스와 함께한 컬래버레이션 컬렉션을 오는 20일 자사몰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컬렉션 주제는 이어라로 송가인과 팬들의 사랑을 이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에 손가인이 직접 드로잉한 메시지가 들어간 의류와 자파들도 함께 선보인다. 손가인과 함께한 컬래버 제품은 참스 자사몰에서 프리오더로 진행되며 제품 구매 고객에게는 포토카드를 증정. 추첨을 통해 사인 티셔츠와 폴라로이드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컬렉션의 판매 수익금 일부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된다. 둘째, 송가인은 오는 6월 1일부터 4일까지 전세선과 전세기를 띄워 송가인과 함께하는 크루즈 선상 팬미팅을 개최한다. 티켓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선예매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팬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생 기억에 남을 뜻깊은 크루즈 선상 팬미팅 개최하게 된 송가인은 대한민국 대중가수 최초로 전세선과 전세기를 띄워 팬미팅을 열게 되는 첫 번째 가수다. 남다른 팬사랑으로 유명한 송가인은 이번 크루즈 선상 팬미팅을 방문하는 팬분들을 위해 그동안 시도한 적 없었던 새롭고 신선한 방식으로 팬분들과 소통하며 웃음과 의로 감동과 환희를 자아낼 역대급 역조공 팬미팅으로 팬분들의 사랑에 보답할 예정이다 셋째 손가인 여자가 수상 쐐기 박나 2만 득표 수도 목전 4월 네티즌 어워즈 여자가 수상 부문에서 손가인이 쐐기를 받고 있다 19일 오전 10시 38분 기준 손가인은 15605 득표 56.7% 득표율로 이 부문 강력한 선두에 자리하고 있다. 손가인은 부문 유일한 1만 클럽 가입자이면서 동시에 2만 클럽을 목전에 두고 있다. 현재 2위는 양지은 6,315 득표 22.9%이다. 양지은 또한 꾸준한 득표율을 보이며 여자 가수상 부문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앞선 득표율로 무난히 1위에 안착하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소식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